움짝마.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어? 니다 어? 좌표 고정. 발사. 어? 아, 아, <웃음> 어? 아, <웃음> 어? <웃음> 한번 더. <웃음> <웃음> 좋아. <웃음> 이런. 범죄차가... 잘 받으세요. 탈인원 <웃음> 다시 하겠습니다 좌표 격식 충전된데요. 요 좌표 고정. 발사. 이물이요 게... 빈틈 한번 더. 빈틈 이 정도. 간다. 간다. 좋아. <S> 영원히 재워드리죠. 장이처럼 하겠습니다. 죽어버려 이 악당. 무지개 반사. 죽어보자고. 빈틈, 야, 빈틈. 안녕하겠습니다. 어쩔 수없가할어공어 없는... <놀람> <쓸려버리죠. 저 발견! 놀람> <날아라! 놀람> 나, 괜찮아. 너력이. 어 간다. 응! 야, 간다. 간다. 응! 무 심하게. 불어라 아! 진짜 간다. 다시 간다. 어. 어, 빈트! 빈트! 동조 시작할게요. 기있어발견잡표 <웃음> <저> <웃음> 고정. 발착 만신 좀 당해 봐라. 부대 전투기 씨꼭 꼭 숨어라 멋사와 <웃음> <좀. 놀자> <웃음> 거축에 가볼까 흥흥흥한번더흥흥흥흥흥흥흥흥흥흥흥흥흥흥 <야>, <웃음>